그니까, 예, 예, 예, 어, 좀 깜짝 놀랐네요.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어, 머리 안 깎고 나와가지고 머리 눌려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 그래서 그러신 줄 알았더니 예. 예, 괜찮아요? 예, 염색했어요, 염색, 염색했어요. 예, 아, 그중요한게 아니라, 아, 예. <웃음> 자, 우리 이제 교재 받으셨죠? 교재, 예, 교재 이제 사실은 이게 교재가 어, 반딱반딱한 척 교재가 따로. 어, 어, 어제 바로 나와가지고, 예, 배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 등기법 같이 있는 거라서, 등기법 같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지적법이고 등기법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어,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오픈될 거예요. 이거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할 신청하시면, 어, 각자 배송되는 걸로. 제가, 뭐 본사에다가 그냥 학원마다 몇건좀 갖다 놔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회사도 좀 실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배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이게 이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상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거금을 투자하셔서 출력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무료 배부하셨으니까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오늘은 지저법 할 겁니다. 지적법 예, 등기법도 제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예, 등기법 강의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돼요 예, 그래서 다음 달까지 5월, 6월, 7월까지 거의 일요일이 다 차가지고 시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등기법 강의는 예, 이제 메가랜 홈페이지에 예, 무료로 제가 혼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정도에 오픈될 거니까 등기법은 그거 활용하시고 지적법은 이제 오늘 제가 시간 내 가지고 말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지적법만 다할 건데요. 예. 여러분이 오늘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몇 시에 끝나냐? 예. 제일 중요한 네. 궁금하죠. 그래서 제 지금 목표는 2시입니다, 2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좀더할 수도 있고,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기준은 이제 2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얼마나 할 거냐, 그러면 지적법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오늘 지적법 다할 거예요. 다할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세상을 다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체 지적법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밀노트를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취지는, 사실 이제 공시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일단 견본을 몰라, 견본. 등기부나 또 지적공부, 토지재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딱 필요한 견본을 먼저 보고 시작하자. 그래서 공부 많이 안 되신 분들도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일단 끌어올려 놓자. 이런 게 지금 제 목표였어요. 비밀노트 만든 최종 목표가 아, 맨, 맨 바닥인데 자, 공부할 시간은 없고 조금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자 아, 이게 지금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에, 대신에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짧게 끝내자 에, 이렇게 가장 최선이니까 이거 가지고 다 끝날 리는 없어요 근데 이거 정도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여러분 이제 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에, 마지막에 특히 공부 안된 분들이 이제 뭐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 특강 교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약간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요비밀로또 활용하셔가지고 성까지 올라올 수 있는 나는 뭐 공시법은 기본만 맞으면 돼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나는 예. 솔직히 말하면 좀 섭섭하긴 해 그런 소리 들으면 예. <웃음> 그래도 어떻게 그죠? 우리 고객님인데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비밀로좀 그런 용도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공식법 강의에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게 법과목이 에요 이것도 법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죠. 수업을 잘 들으면요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자 수업을 잘 들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걸 진짜 명심 좀 해주세요.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아, 시험에서 누가 설명으로 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경 설명 다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게요? 이렇지 않아요. 예. 그냥 딱 던져줘요. 외웠냐 안 외웠냐 밀어줘요. 그러니까 일단 글씨를 잘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외운 게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아는 게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교재도 제가 이제 항상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지문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지문은 맞고 이 지문은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시라. 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이게 배경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통법을 굴려가지고 그러려니 해서 어, 내생각엔 이래. 그런 거를 안 돼. 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거를 찾아낸 연습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안다고 절대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대부분... 역사, 연혁, 옛날 얘기 이런 거예요. 어, 그런 걸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요. 만약에 열두 문제기한 한두 문제도 안 돼요. 전부 다법 조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외우고 있냐. 그리고 이, 이 문장이 여러분 외우고 있는 문장하고 뭐가 틀리냐. 그거 찾아내는 연습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환상을 가지시고 수업 잘 듣고 재밌는 얘기 많이 알면 문제 풀릴 거다. 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틀린 거 구별하는 연습 많이 해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도 점수는 높아요. 근데 이제, 별의별 들은 풍어은 많아. 근데 문제 풀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 별거 다 알아, 그죠? 공인중개사 역사의 산증인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에, 뭐, 옛날에 뭐, 공인중개사 학원의 계열의 계보를 다꿰고 있어. 막, 강사들의 계보를 꿰고 있어. 에, 아무 의미 없어요. 에, 뭐, 어느 강사는 뭐가 세고, 어느 강사는 뭐가 세고, 별소리를 다 해, 그죠?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요, 뭐, 배경실 몰라도 되고요. 자, 이 문장은 이거 틀린 거야. 그거 찾아는 거. 이거 좀 어색한데, 그거 찾아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발 방향을 좀잘 잡으시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뭐 엄청 공부해가지고 될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될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잘 구별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저 이제 답답해서 잔소리 좀 했고요 이제 이제부터는 네, 내용을 할 건데 자 우리 교재 자 등기법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지적법은 (58페이지부터) 시작해요 예, 거기 (58페이지라고) 써있죠 예그거서부터 제가 이제 맨날 늘상 사용하는 견본을 또 넣습니다. 아,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을 바꾸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본서에 넣은 그 이름 그대로 항상 집어넣어서 활용합니다. 뒤쪽에는 이름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예, 가능한 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자, 실판 봅시다. 자, 이보세요. 이거 맨날 보던 거죠. 자, 토지대장 했어요. 자 토지대장 보실 때는 여기 기준으로 토지표시, 여기 기준으로 소유자. 그죠? 자, 토지 표시가 뭐죠? 소, 지, 지, 면.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서 신나서 경자, 그럼 곤란해요, 여기서는. 자, 토지 대장에는 경계 자표가 없어요. 일단, 소, 지, 지, 면. 알겠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자, 소재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고, 자, 지번은 600. 그죠? 예, 그첫견본부터 김포시가 나오는 게 제가 김포사랑을 알수 있죠? 저의 김포사랑. 모르세요? 저 김포산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저, 우리 이제, 제 덕분에 김포시가 더 유명해질 거예요. 유명해지면 이제, 아파트 값도 오르겠죠? 뭐, 크게 호응이 없네. 됐어요. 예, 네, 됐고, 김포시, 북변동이 600번지.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 지목은 전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도 보세요. 자,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있는데, 정식 명칭, 약식 명칭이에요? 자, 여기서는 정식 명칭이에요. 예. 네. 전, 답, 되는 무조건 그냥 한 글자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식 명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지목이다. 28개 중에 첫 번째 지목이다. 라고 코드번호가 1번으로 써 있어요. 28번 그러면 잡종지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자, 코드번호하고 정식 명칭으로 기재한다. OX, 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코드보다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목이다 1번이다. 그죠? 2번은 뭐, 뭐, 답이겠고, 뭐, 3번은 과수원이겠고, 이렇게 되 있어요. 요 숫자가 써있고, 그 다음에 정식 명칭으로 쓰는데, 전답은 어차피 한 글자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있어, 없어요? 면적이 있죠? 자,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있다, OX? 오. 자, 토지대장에는 사유 있다. 오, 있죠? 자, 토지대장에는 축척 있다. 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토지대장에 축척이있다그러면또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그다음에 이쪽에 자, 소유자의 성명 있죠. 성명 또 주소, 주소 또 등록번호. 자, 줄여서 명주번명주번 명주번, 됐죠.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소지지면 명주번 그다음에 꼭 기억하실 거. 사유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보면 토지 모양이 나와야안 나와요? 토지 모양이 안 나와요. 경계가 없거든. 자, 그럼 경계, 도 토지 모양 보려면 뭘 봐라? 도면 봐라. 도면. 도면 몇번 봐라? 8번 봐라. 도면 번호 있고요. 장부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페이지 짜리잖아요. 그래서 장번호가 1-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 짜리다. 한 장이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임야 대장. 보이시죠? 자, 임야 대장도 똑같은데, 자, 뭐가 붙었어요집번의 숫자 앞에. 산 자가 붙였습니다. 그럼 임야 대장 등록지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 4374034028까지가 충북 영동군 어촌리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자 보이시죠? 2가 붙었으니까 보다 임야 대장이다. 그죠? 자, 좀 전에 토지 대장에는 1이 붙었어요. 1. 자, 근데 임야 대장에는 2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01000002 이거 보시고 100에 2번지다. 됐죠? 그 다음에 2자 보고, 아, 산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재 지번이고요 대장 구분하는 번호가 가운데 껴있다. 요게 고유번호입니다. 고유번호. 자, 토지대장이나 임야 대장에는 고유번호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지지면. 됐죠? 자, 정식 명칭이요? 약식 명칭이요? 정식 명칭이죠. 임이라고 쓰지 않고 임야라고 다 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3948. 자, 예전에 산 100번지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떨어져 나와서 분할됐단 말이죠. 그죠? 자, 산 100에서 산1 300에 0 0의 1, 산1 0 0의 2, 이런 식으로 분할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유가 써 있습니다. 뭐, 개별 공시지가 있고, 자, 지금 소유자 누구죠? 자, 정환이가 언제부터 소유자? 2018년 11월 1일부터. 자, 중요한 거. 명주번이 나왔다. 옆에 변동 원인과 일자가 나온다. 자, 명주번이 있으면 변동 원인과 일자가 나온다.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명주번 그러면 요만 외우실 게 아니라 변동 원인 일자 있다. 요게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변동 원일자는 인 명지번이랑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들어왔냐, 이죠 그렇죠? 소유권이 전이 2018년 11월 1일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 원인과 일자가, 자, 대장에 써 있다, 안써 있다? 써 있다. 진짜 쉬운 거잖아요? 자, 대장, 대장에 변동 원인과 일자가 등록되어 있다. 써 있다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등록돼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자 소유자 변동 원인과 일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 근데 말을 쓰는 거지. 근데 그걸 읽어내야 돼. 아무것도 아니죠. 자 소유자 변동 원인과 일자는 대장에 등록돼 있는데 요걸 가지고 등기를 정리한다 OX.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지금 자 다시 자 다시 대장에 지금 소유자 변동 원인과 일자가 기록돼 있죠? 등록되어 있다. 요걸 가지고 등기를 정리한다. 자, X죠. 요거는 등기를 가지고 요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권리 문제죠? 자, 권리는 건등기 등기 기준이야, 등기. 등기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 자, 정환이가 등기 접수한 날짜가 이 날짜예요. 그럼 등기소에서이 날짜 적어 놓고, 그리고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통지가 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 제가 욕심이 좀 과했어요 자, 일단 지금 포인트는 명주번이 있으면 변동원인자 같이 나온다 이때 소유자가 바뀐 날짜 이거는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정리하는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정리한다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문제는 뭐가 기준이다? 등기가 기준이고 대장이 기준일 수 없어요 거꾸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는 대장,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등기를 정리합니다 그죠자 그러면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자공시법에서 맨날 제가 삼각형 그립니다 삼각형 예. 어떤 분이 좀 판서 좀 똑바로 하라 그래 가지고 삼각형을 좀 똑바로 예. 똑바르죠 예. 자 여기 실제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는 등기가 있고요 여기는 지적이 있다 자 등기도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요 자 여기 권리 권리 있죠 자 지적도 표시 그 다음에 권리 자, 등기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 전문이다. 그래서 권리는 권등기, 권등기.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가 11월 1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통지가 온다고 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여기 소유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장에. 자 토지표시, 소재, 지번, 지목면적은 네, 표시는 표지죠. 여기가 기준으로 이쪽으로 촉탁이 온다그래죠 여기 기준으로 등기를 또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자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시죠. 그래서 서로 먼저 뭘부터 정리할 거냐.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적법을 먼저 정리하고 이걸 기준으로 등기를 정리하는 거고요. 소유자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 먼저 등기하고 자 이걸 기준으로 이쪽을 정리합니다. 그러 대장에 11월 1일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거 기준이에요. 자 지적 기준이에요, 등기 기준이에요. 등기 기준. 등기 기준으로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어디가 기준인지 보세요. 자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등기 기준. 자 표시는 표시죠. 자, 표시는 지적 기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등기부에 써 있는 날짜다. 그게 일로 와 가지고 적혀 있게 돼 있다. 는 거죠. 거꾸로 말을 바꿔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등기 정리한다 그러면 거꾸로써 있잖아요. 자, 아, 그래서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그만해. 자, 다시. 자, 여기 여기 자, 명주 번이 써 있으면 변동 원인과 일자가 있다. 자, 요거 이제 외워야 돼, 이제. 변동 원인 일자는 명주 번이랑 같이 다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도면 보죠. 여기 이제 지적도에요. 자, 8번 도면이죠. 자, 넘겨 보시면. 자 지금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제가 견본들을 넣어 놨는데 거기 이제 공식 견본들에게 거기는 이제 무슨 동네 구체적으로 써있진 않습니다 자 60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의 지적도와 아래쪽에 임야도가 있죠 자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를 잘 보시면 60페이지 아래쪽에 임야도에는 자 토지마다 뭐가 붙었어요 산산 산, 산이 자 붙어있죠 여기 임야도구나 알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0페이지 아래쪽에 60페이지 아래쪽에 자 기억, 니은 있어요? 기억, 니은 보이시죠? 기억, 니은 도면 안에 잘 보시면 기억, 니은 이 조그만 토지가 있어요 자, 안에 기억 조그만 토지 있어요? 니은도 조그만 토지 있죠? 네. 거기다가는 산 26에 1, 2임 이걸 못 써. 좁아 그래서 기억이라고 써는 거예요. 그벽 바깥에다가 그걸 써는 거지 이렇게 쓸 때도 있다면요. 토지가 너무 조그마하면 이쓰무슨니까 옆에다가 기억리운으로 표시할 때도 있다. 그런 거죠. 여기 아니죠. 자, 그다음 옆으로 갑니다. 자, 61페이지. 자, 6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지적도입니다. 그 지적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반지역의 지적도도 있고, 자, 뭔가 개발된 지역의 지적도도 있습니다. 그럼 그 걔네들을 제가 표시해드리려고 자, 칠판 보시면. 자, 임야도는 제가 대충 만든 게 이제 산자 붙은 거 확인하시고요. 자,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 이 산자가 안 붙어 있죠? 그다음에 유뭐예요 유. 유지 유지. 유지. 자, 공공원이요 자, 공장용지는 장입니다. 예, 유원지는 원이에요. 어. 유는 유지죠. 예. 요건 이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자, 소재 있어요? 네. 지번 있어요? 네. 지목 있어요? 네. 자, 면적 있어요? 어. 면적 어. 없어요. 자, 지적도에 면적 있다고 했어요. X. 자, 면적은 여기 없습니다. 자, 토지마다 고위번호 있어, 없어요? 고위번호 없죠. 고위번호 19자리 긴 숫자니까. 걔네들이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따로 오셔야 돼요. 요 고위번호, 이, 이 토지에, 이토지의 고위번호를 자, 도면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 이놈 아까 기억리운도 써있는데, 1 9자리 어떻게 써요? 그죠?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도면을 보니까 소유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소유자 안 나온다. 그래서 도면에 소유자를 쓴다고 X. X.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름 뭐죠? 색인도 일남도 하면 안 돼요 색인도 색인도 자이 외곽선을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 도각선 외곽선 자이 외곽선 끝트머리 숫자가 4개 있습니다 이걸 도각선 수치 수치 자 도면 보니까 축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임야도에는 산자가 붙었다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3천이나 6천을 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일반 지역도 하고요 개발이 된 지역 보세요 일반 지역도죠 자 개발된 지역 샨.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가볼까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일반 지역 지역도 하고요. 자, 개발된 지역 지역도에 뭐가 다르냐? 좌표가 붙어요. 좌표. 그죠? 자, 도면의 제명 앞에 끝에. 끝에, 끝에. 그죠? 자, 수치라고 썼어요? 좌표로 썼어요? 좌표로 썼어요. 요거 시험에 있어요 어, 제명 앞에 수치라고 적는다. 이렇게 냈어요. 정말 치사하지만. 뭐, 그럴듯 하지만, 글씨를 정확하 읽어야 돼요. 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붙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숫자들이 막 써져 있죠? 숫자들. 자, 만약에 5.00 그러면, 5m, 5m.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5m다, 5m. 5m. 그죠? 자, 일반 지역 지역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자, 개발이 된 지역 지역도에는 이런 숫자들이 많이 써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요런 것들은 이제 삼각점의 위치, 도근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것 같아요? 예, 건축물의 위치, 여기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자 위치는 도면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 도면, 지금 60페이지, 61페이지 도면들이 있죠. 예, 아무데나 여러분 마음 드는데다가 집 하나 그려놔요. 예, 아무데나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자, 도면에는 뭐가 있다? 건축물의 위치, 위치. 거기다가 건축물 위치라고 써 봐요. 예, 아무데나 해도 돼. 괜찮아요. 예,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예. 자, 집 하나 그려놓고, 건축물의 위치, 한번 써보세요. 예. 뭔가 이렇게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 안에다 넣으라고, 여기다 그리고 막,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런 <웃음> 다 하지 말고, 예. 이 안에다가 하나 해놓고, 여기 집 있다, 이렇게, 건축물 위치, 예. 해보라고. 됐어요? 예. 자, 도면에는 건축물 위치가 있다, OX. 오, 오, 오, 오. 이런 게 하면 안단 말이에요.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도면 안에 자 기준점의 위치 또는 건축물의 위치가 등록된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그 동네는 개발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점, 점, 점, 점, 점점 있죠? 자, 이점하나 위치들을 1, 2, 3, 4, 5, 6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부호미 부호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XY를 쓰기가 편한 거죠. 이것만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같이 붙어나오는 거예요. 자, 좌표가 있다 그러면 부호미 부호 부호도가 있다. 죠. 그렇죠? 좌표는 xy로 점 하나의 위치를 숫자 두 개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점은 요 숫자, 3번 점은 요 숫자 이런 식으로 xy를 가지고 숫자 점의 위치를 파악해 줄수 있는 거죠. 이 좌표를 등록했다 그러니까 좌표 등록부인데, 자, 무슨 좌표냐 그랬더니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이름 외우세요 경계점 좌표등부예요자 여기다가 무슨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따로 남는다 있다가 지금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외우세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좌표가 있다 좌표가 있다 좌표등록부다 이거죠 무슨 좌표냐 경계점 좌표다 보세요 자 56에 4번지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56에 4번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 토지 하나를 띄어다가 따로 좌표등록부를 하시씩 만드는 거야 토지만 하나씩. 이건 장부 형태로 따로 하나씩 다 있는 거지. 사실은 요걸 보고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요거 보고 알려면 전문가들이나 아니까 간단하게 그림 그려준 거예요. 이게 부호이부도고 좌표 등록법가 있으면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예요그 동네 도면이 있다, 없다. 있지. 도면 있잖아요. 도면 있잖아요. 아시죠그 동네, 그 동네 도면에는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명, 앞에, 끝에. 끝에. 그죠?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가 없고, 좌표등록부 봐라, 더 정확하게.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 간에 뭐가 있다? 거리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요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자, 요 얘기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 일부 지역에 좌표등록부가 들어가 있고, 보통 일반 적역에는 없습니다. 일부 지역, 땅값 비싼 동네, 개발된 동네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좌표등록부 잘 보세요. 자, 좌표등록부에 지금 소유자 있어 없어? 자, 면적 있어 없어? 자, 지목 있어 없어? 지목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지목이 어디 있어? 그죠 다시 좌표등패 소유자 이름은 있어 없어요 소유자는 없잖아요 그죠 자좌표 있어 없어 좌표는 있지 그죠 면적 있어 없어 자 고유번호 있어 없어 고유번호 있어요 그죠 예, 눈 돌려 눈 돌려 눈 돌려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보면서 얘기해 보면서 그죠? 자, 실제 이거 띄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등록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하시면 안돼 제가 법에 써 드린 대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분들이 뭐 지목이 있던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는 있을 수 있어도 등본에 서비스로 발급하는 거지. 법에 써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좌표등록부에 용인 용인시에 토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목이 써 있다 안써 있다. 안써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좌표등록부에 부음이 부호도가 있다. 있다 자 좌표가 있다. 자, 경계가 있다. 경계는 없죠? 경계는 도면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경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도면에 그려진 선들 요런걸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등록되어 있냐를 봐야 돼. 이거는 그냥 부음이 부호 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좌표 등록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장이니까 대장에는 장번호가 있어요. 장번호죠. 그리고 도면 번호 이런게 따라 나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 이게 좌표 등록부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즘 제 한참 출제가 되는 게, 이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나오죠. 자, 넘겨보시면, 우리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두 개의 장부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지연명부에, 자, 소재지번 있어요? 소재지번 있죠. 자, 지목 면적 있어요? 지목 면적 있어, 없어? 공유지연명부에 지목과 면적은 없어요, 없어요. 자, 소재지번까지만 있어요. 그죠? 자, 고유번호 있어요? 보이면 있죠. 그죠. 자, 공유제요. 공유지, 나랑 친구랑 땅 하나를 같이 샀네. 자, 제일 중요한게뭘것 같아요? 지분이지. 네 지분 반, 내네 지분 반. 자, 지분 쓰면서 지분만 쓰면 안 되니까. 이 지분은 네 거, 저 지분은 내거 써야 돼요. 그죠. 명주번 써야죠. 그 사람 이름만 쓰면안 되니까. 명주번 썼어요. 그럼 뭐가 따라 나올까? 변동원인일자. 여기 기억나시죠? 변동원일자 인 같이 나오게 돼 있다. 그죠. 자, 요거를 딱 발전시키면 뭐가 된다. 자, 뭐가 된다? 대지권 등록부가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지분 나오면 명주반. 자, 명주반 나오면 변동 원일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되는 게세개 있어요? 세 개. 자,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자, 대지권이라는 건이 건물이 토지에 대해 가진 권리예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토지에 대해 가진 권리가 대지권이죠? 건물 써줘야지. 그럼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101호, 0 201호, 0 301호가 0 있네? 예, 걔네들이 대지분 대지 지 얼마 갖고 있니? 그럼 걔네들, 전유분. 101호, 0 201호 0 써줘야지. 요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공유지연명부엔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대지권 등록부는요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은, 자,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 X.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시, 자,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 오, 이게 많이 나, 이게. 그죠? 자, 지분하고 요거, 요세 가지. 얘네들은 아주 전형적인 거고요. 자, 지분 나왔으면 명지번 나오고 변동원일자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장에는, 대장에는 명지번과 변동원일자가 다 나옵니다. 자, 대장이 네개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울부. 요네 군데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를 이제 그림을 샷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한장 넘기시면. 다 있어요. 64페이지.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 계실까봐, 자,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필기하는 게 제일 싫어요. 자, 여러분 필기하는 거 보는 모습, 필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싫어. 필기하는 싫어요. 그죠? 제가 진짜 맨날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난왜 이렇게 학생들이 쓰는 게 싫을까? 그랬더니 꼭 잘못 쓰더라고. 틀리겠어. 틀리게. 엉뚱한 걸 쓰고. 그, 거기 아닌데 거기다 쓰고 막 이래. 그러면 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네. 왜냐 그거 가지고 잘못 쓴거 가지고 마지막에 막판정리에 소중한 보배처럼 막 열심히 외울 거 아니에요 망한 거지 뭐 그러니까 함부로 자이책 건들면요 틀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책에는 오타 있냐? 오타 없어요 네. 걱정 마세요 오타 없어 네. 오타 발견하면 제가 만 원씩 드릴게 저는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타 발견하신 분들은 만 원씩 쏘고 있습니다 오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좀 걱정인데 예, 저는 이제 거의 오타가 없습니다. 몇 년째 계속 검증한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 수정한 거 아니면 거의 오타는 있지 않아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교재 믿고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거 뭐 이렇게 고쳐 쓰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예. 제가 공식적으로 오타 나오면요. 제 밴드에다가 다 공지 올려가지고 고치라고 해드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주권읍부. 요거 이렇게 묶으면 대장이 돼, 요 대장. 대장 그렇죠? 도면이겠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그죠? 근데 이거는 가운데 짬뽕이야. 대장 형식이지만 도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여기까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예, 자, 일곱 개 도면이 있어요. 대, 아, 예. 지적 공부했습니다. 예. 다 묶어서 모든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다? 소재지만 있다. 자 지금 일곱 가지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처리 시스템 넘어간다. 거기까지 가면 여덟 개예요. 그렇죠? 자, 다 합쳐서 자 모든 장면에 뭐가 있다? 소재지번 어느 동몇 번지 이거 없으면 딱못 찾아요. 그래서 장부에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어느 동몇 번지. 여러분이 등본 뜰 때도 무슨 동몇 번지 이거 넣어야지 나오지. 그래서 소재지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자 고유번호도 소재지번인데 다 넣려 그랬더니 어디 빠져요? 도면 빠져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간다 그랬지 자 이제 이외우고 이제 여러분 평생 가야 돼요 예, 도면에는 고유번호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고유번호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토지 임야대장에 쓰고요 자 지목은 약식 부호로 지적도 임야대에써 있었죠 다른 데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이 있다고 엑스 엑스란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축척도 여기 요기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축척 없어요. 예, 제일 헷갈리는 게 좌표 등록에 축척 있다, OX. 축척 없잖아요. 축척 이렇게 안돼 있다고. 됐죠? 자, 그 다음,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면적은 어디만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 맺는 거예요. 자, 면적이 도면에 있다, OX. X란 말이요. 에 자, 그 다음에 경계는 경계점 이러면 안 돼. 경계는 도면에. 자 경계는 도면에 그린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선. 여기는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좌표가 있죠. 좌표. 자, 좌표 나면 뭐가 따라 나와요?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된 거예요. 좌표, 부호 및 부호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면, 도면, 도면에는 색인도 아까 봤어요. 자 그다음에 삼각점 위치, 자 건축물 위치. 아까 집 그렸죠? 집, 요거 요 여기에 도면에 들어갑니다. 딴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위치, 요두 가지로 요즘 한참 유행이 에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등록하는 거고, 그다음에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간의 거리. 자, 거리는 어디 등록한다? 도면에 등록합니다. 근데 모든 도면이 아니라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면 그 동네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 지적도에 주로 등록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상. 이렇게 놓고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 맞아 틀려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 맞아 틀려요 자, 이건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모든 지역이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이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동네죠 그럼 개발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지적도로 들어갑니다. 임야도에 들어갈 리가 없지요. 자,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서 이걸 써놓고 그리고 가로에 뭐라고 했어요? 일부 지역이 한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자,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의 거리 해놓고 일부 지역이다 가로 쳐놓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 말을 바꿔가지고 임야도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 됐죠?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뭔가 이론적 그런 거 없어. 근데 법에 써 있는 대로 가야 돼. 항상 법에 써 있는 대로 답을 찾으셔야지. 그 이외로는 절대 여러분 상상하거나 응용하면 안 됩니다. 법에 써 있는 걸 가지고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요 그럼 해석이 다를 수 있잖냐? 다를 수 있죠. 그럼 해석 다르면 어떻게 해요? 싸워 가지고 이긴 사람 편이야. 원래 법이 그래요. 싸워 가지고 해석해서 이긴 사람 편이야. 그래서 법이 애매하게 써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툼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청하고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법에 써있기 때문에. 법에. 자, 지적도 및임야도의 등록상으로서 거리를 써놓고 옆에다가 근데 일부 지역이 써놨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 그러 맞는 말인데 만약에 임야도 등록상 그러면 틀린 말을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조금 복잡합니다. 요게 이제 장렬이 출제됐어요. 자, 도면에 등록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도면에 뭐뭐 뭐 있냐. 그죠? 아까 보신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건물 나오죠? 예, 네, 건물 나오죠? 예, 네, 건물. 여기 나옵니다. 요거를 공유지연명부로 갖다 대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분은 양쪽에 딱 들어갑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자, 지분을 여기다 갖다 대면 틀려요. 지분. 토지 임야 대장에는 여러 명이면 누구, 왜몇 명으로 끝나? 애들이 다안 나와.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만. 그럼 뭐, 나머지에다 다 날라오면, 나오려면 요거 봐야 돼요. 요거. 여기에 이제 지분이 같이 들어간다. 렇죠 자, 그 다음에 다 외웠죠? 명, 주, 번은 대장에만 들어갑니다. 자, 명지번이 일로 내려간다 그면 틀리는 거예요. 네, 명지번은 대장에만 걸려있다. 자, 명지번 다음 뭐가 있었죠? 네, 변동 원인과 자 변동 일자. 자, 여기다 한번 써봐요. 네, 써봐요. 어, 굉장히 반가워 하시네. 네, 딴데 쓰지 마시고, 거기 명지번 옆에다가 변동 원인. 자, 변동 일자라고 그 명지번 옆에다가 써 보세요. 이제 써 보세요 하면서도 전늘 불안해요. 또 틀린 데다 쓸까 봐. 자, 옆 사람 자세나 좀봐 줘요. 예, 네, 봐 줘요. 예. 네. 봐 줘. 네. 예. 옆 사람 틀렸으면 어떻게 해? 좀 알려 주면 되지. 알려 주면 되는데 뭐 아이고 쯧쯧쯧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그죠? 예. 자, 서 이거다 명지번 옆에다가 변동원인 변동 일자.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유의 동그라미, 직가 동그라미, 사유, 직가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토지동 사유 봤었죠? 사유, 분할됐다, 합병됐다. 사유, 자, 개별 공시지가. 자, 요거는 토지대장, 임해대장, 여기서만 봤어요. 사유랑 개별 공시가 아까 분할됐다, 지목변경됐다. 그런 사유가 여기 있어요. 사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만 추려놨습니다. 아, 요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대장 쭉 써놓고 등록상 쭉 써놓고 OXOX OX 해봤는데 그건 뭐 바둑판이지 뭐 바둑판. 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그림으로 외우세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럴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명지번, 명지번 요거. 요게 지금 뼈대입니다, 뼈대. 그리고 이제 도면하고 여기 대지권 등록보. 얘네들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좀 신경을 외우시면 문제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러고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자, 뒤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 자, 그대로 가셔서 76회장 가보세요. 76, 76, 76. 자, 76페이지 보시면, 요 표가 있을 겁니다. 76페이지. 보이시죠? 네, 76페이지. 자, 실판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 자, 대장이, 대장이 4개 네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등부 그죠? 자, 외울 때까지 할 거, 외울 때까지. 이건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12개 중에 한두 문제가 나와요. 12개의 지적법이 12개의 두 문제면, 이거 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죠 자, 대장이 4개 네 있고, 자, 토지 임야대장에는 소, 지, 지면, 명, 주, 번. 그죠? 고는 뭘까? 고유번호, 고는 고유번호에요, 고유번호. 자, 축은 축적이겠지 자, 토지 이동 사유, 자, 개별 공시 직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유지원명변 소지, 소재지번. 네, 지목은 없어요. 면적도 없어요. 자, 소지하고 명지번. 자, 명지번 나오면서 지분, 지분, 지분. 자, 지분 두개 동그라미. 지분 두 개. 지분, 지분. 지분은 두개 있죠? 예,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에 있습니다. 당연히 고유번호도 있죠. 자,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어요. 여기 없는 것들.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다. 그죠? 예, 고유번호 나머지는 다고유번호가다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 대지권 등록에 있는 거세 가지. 대지권 비율. 또, 건물 명칭. 또, 전유분 건물 표시. 됐죠? 자, 요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딴 데는 없다. 그렇죠? 자, 이건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된대. 뭘이해야왜 외워야, 그냥. 여기 있다. 딴 데는 없다. 외워야지. 뭘, 뭘이해야 이해. 자, 뭔가 이해하면 될 거다, 그러는지 생각 버리세요. 아니우면 끝장이야. 외워야 돼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얘기 나온다. 대지권 얘기 나온다. 됐죠? 그렇죠? 딴 데는 없어요. 자, 지금 대장을 봤습니다. 자, 대장에 경계, 좌표, 위치 있어 없어? 없죠? 대장의 경계 좌표 위치 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 경계는 어디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 있는 거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 빼는 거예요. 자 위치는 위치는 도면에 있는 거, 도면 삼각점 위치 건축 위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자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잘 보세요. 소지지 경축이네? 경축 뭐가 빠졌어요? 면적이 없지. 면적 대신에 뭐가 있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 도면은 경계 토지 그린 거예요. 자 축은 뭐 축? 축죠 그 다음에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 기억나시죠? 네. 색인도 있었고 이걸 가지고 일남도그러틀린 겁니다. 일남도는 따로 있는 거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요즘 도안만들어 자, 색인도는 도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있 자, 지적도 임야도 중에서도 일부적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 있죠. 위치. 자, 그러면 도면에는 명지번이 있다고 X? X죠. 도면에 면적이 있다. 자, 도면에 고유번호, 좌표, 일남도다 X예요. 없는 것들만 골라놨어요. 그러면 얘네들가지고 섞어가지고 문의를 내겠지. 정해져 있는 거 이거는. 그다음에 좌표 등록에는 좌표가 있어요. 자, 좌표 화면 따라 나오는 게부음이 부호 보도, 소재지 번호는 당연히 있는 거고 고유번호도 봤잖아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에 명지번 있다고 X? X. 자, 면적이나 경계 지목은 없습니다. 자 얘네들을 컴퓨터로 입력했어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 그렇죠? 자 정보처리 시스템 누가 관리한다? 자 여기다 쓰세요. 자 여기다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세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세요 정보처리시스템 이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여기다 쓰셔야 돼요 포함 옆에다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썼죠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자 반출해요 복제관리예요. 이 복제관리야. 그 옆에다가, 자, 장관이 복제관리 쓰세요. 장관이 복제관리. 장관이 복제관리. 자, 정보처리 시스템. 이거 컴퓨터란 말이죠. 자, 컴퓨터로 된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구보전하고. 자, 이거 복제관리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렇 자, 그러면 이거 나머지들, 나머지든, 자, 컴퓨터에 종이에요? 종이에 종이. 종이는 지적 서고에 있는 거죠? 자, 서고, 서구, 서고. 서구. 서고는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럼 복제하겠어요? 반출하겠어요? 반출. 종이 복제하려면 난리나요. 그러니까 이건 반출. 위험하면 반출한다. 자,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사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표정에 뭔가, 불안함이 서렸어. 왜 그럴까요? 여기 안써 있으니까. 그죠? 예. 자, 한장 넘기시면 78페이지. 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자, 78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제가, 어디 갔어? 어, 자, 78페이지 보시면, 장부의 관리 및 전산 자료 이용이라고 써있죠? 자, 지적, 서고, 여기다 밑줄 치시고, 정보 처리 시스템 밑줄 치세요. 서구에 밑줄 치시고, 정보처리 시스템 밑줄 치시고. 제가 약간 굵은 글씨로 해놨을 겁니다. 자, 서구에 있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 소관청. 소관청.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지금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에 있는 거는 복제요, 반출이요 반출. 자, 예외적 반출이 두개요 천재지변이 있거나 시도사한테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반출, 반출.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 반출 얘기가 안 나와요. 자, 장관이 뭐 한다? 복제. 복제관리 장관이 한다. 됐죠? 자, 만약에, 만약에, 지적 서고가 불났어. 자, 지적 서고 불났으면 다 멸실됐겠죠? 그럼 누가 복구한다? 소관청이 복구해요. 그 됐죠? 서고에 불나면 복구는 소관청.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 불나서 다 없어졌으면 누가 복구한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하려고 랬더니 복구자료가 필요해 그랬더니 장관이 복제해놨어 그거 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써놨습니다 복구할 때 서구에 있는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또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된 거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없시 복구합니다 지없시 복구라는 말은 사전에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승인받을 시간이 어디 서 빨리 복구해야지 그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자가 왜 신청해? 알아서 하는 거지 관리자들이. 그래서 복구 신청이라든가, 복구 승인 같은 건 없습니다. 그죠? 렇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3번에다가 잘 써놨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게. 복제 관리를 소관청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제 관리를 소관청이 하는 거. 자, 뭐가 있을까? 자, 그거는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소관청이 복제 관리합니다. 요거는 80페이지. 자, 80페이지. 자, 가보시면. 80페이지 가보시면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의미 등록상이라고 써져 있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예 건물이 둘 다예요. 둘 다, 토지 건물 다 얘기합니다. 자 지적공부는 토지만 얘기해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건물 다 얘기해요. 자 우리 주인공은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지적공부예요? 우리 주인공은 지적공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곁다리, 곁다리. 곁다리요. 원래 없었다가 최근에 껴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이건 곁다리를 보시고 토지 건물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얘기도 하고 건물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관리한다? 지역소관청. 자, 요거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었을까 컴퓨터로 만들었을까? 컴퓨터. 그럼 반출 규정이 아니라 복제 관리. 자, 복제 관리. 자, 이 복제 관리 누가 한다? 지역소관청. 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소관청이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곁다리 장부예요. 근데 소관청한테 제일 힘없는 애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관리하고 복제 관리 소관청입니다. 자, 복제 관리가 지금 두번 나왔어요. 예, 지적 공부는 중요하니까, 누가 복제해요? 장관이 하는 거고, 부동산 중앙은는 중요하니, 좀덜 중요하니까, 복제 관리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복제가 딱두번 있는 거예요. 예, 지적 공부가 더 전문이에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 복제 관리는 장관이고, 여기 복제 관리는 소관청이다. 됐죠? 자, 토지 건물도 다 얘기합니다. 이때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우리 이미 원본인 지적 공부대요 요거 가져다가 벗겨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내용.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 표시 토, 건축물 표시 건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 토지 표시 토, 건축물 표시 건. 됐죠? 자 토가 뭐예요? 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네요. 건 그러면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 딴데는 거 가져다가 뺏기는 거예요, 그죠자 그다음 가격이죠? 가격의 가짜 동그라미 가격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요 갖다 뺏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이죠 용? 토지 이용 규제 용 용자 동그라미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 내용 갖다 뺏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밖에 권리는 권리기. 자, 권리의 권자 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권리 는 등기부 갖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거 갖다 뺏기는 거예요. 뺏겨서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서 이 다섯 개 옆에다가 자, 토건, 가용권 이런 써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도건, 가용권 이렇게 다섯 가지 있다. 도건, 가용권. 다른 데서 관리하는 거 가져다가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 관리기관장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자료 요청하고 받고 서로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가 나왔다. 그쪽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쪽 기관장한테 내용을 통지, 동그라미, 정정동그라미. 자 통지, 동그라미, 정정동그라미. 자, 정정하고 통지한다 OX. X에요. 통지하여 정정 요청하수다 요거 순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여기 소유자 있죠? 자, 소유자가 발견 발견. 발견 밑줄, 발견, 발견. 소유자 발견했어요? 그러면 정정 신청을 합니다. 자, 정정신청 누구한테 한다? 지적, 소관청에. 이 고쳐라. 라고. 내 땅이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자, 여기다가, 자, 소관청에 밑줄 쳐 놓으시고요. 자, 발견 옆에 소관청 있죠? 밑줄 쳐 놓으시고. 자, 그 옆에다가, 읍면동장 X라고 쓰세요. 읍면동장 X. 소관청에 정정신청을 할수 있고요. 읍면동장한테는 정정신청을 못 합니다. 자, 읍면동장한테 정정해 달라고 그러면 동장님이 곤란하지. 자기가 관리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고치라 그러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정신청은 소관청한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소관청에다가 밑에다가 읍면동장 X라고 썼죠? 그럼 그 밑에다가 자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자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 써봐요 자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 그 밑에다가 써봐요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 열람 신청이나 자, 증명서 발급 신청 자 열람 신청이나 자, 증명서 발급 신청. 요거 신청이죠. 자, 요거는 소관청한테 할 수가 있고요. 또 읍면 동장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 시도지사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도지사한테 열람해주세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뭐라고 하냐?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니까 좀 그렇고, 자, 열람 신청은 읍면 동장한테도 할 수가 있다. 죠. 그렇죠? 근데 정정 신청은 읍면동장할 수가 없다. 요 구별하세요. 이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 우리 교재. 자, 페이지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14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 한 40문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14번. 전체 지적법에 한 40문제 있어요. 제가 중에 14번. 14번에 토지대장 나죠 토지대장. 토지대장의 등록상에 해당되는 거를 모두 고르시오. 그있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자, 소재 지번 무조건 있는 거니까. 소재 지번 맞고요. 지목 있어요? 지목을 정식으로 써놨죠? 코드번호랑 정식 같이 썼어요. 자, 면적 있어요? 연적. 자, 소지 지면 그 다음에 명주번 나오겠죠 네. 성명이 있고요 대주권 비율이 있어요 없죠 x 자 경계 있어요 좌표 있어요 x죠 그래서 비읍시오 요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근리은 미음까지죠 그죠죠 네.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네.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옵니다 네. 자 15번도 볼까요 15번 15번 보시면 자 토지 임야대장 토지대장에는 소지 있죠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같이 갑니다. 그다음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있어요. 좌표. 자, 근데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어디 있어요? 도면, 도면. 위치는 도면에 있는 거니까 또 좌표 등록부에 집어넣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자, 다음 3번에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맞죠? 예, 자, 그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자, 하나 더 예, 건물 명칭. 자, 그것까지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자,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세 가지가, 대주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죠. 딴 데는 없어요. 자, 건물 명칭 한번 써봤고요. 자, 다음 4번에, 임야도에는 경계 있어요? 경계 있죠. 자,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위치, 있죠. 자, 하나 더 쓰자면,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자, 4번에다 써보세요. 건축물, 구조물, 위치, 위치. 삼각점 기준점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도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의 지분 맞죠? 공유지연명부니까 지분 나오분 지분. 지분만 나오면 안 되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옆에다가 명주번 써볼까요? 변경된 날과 원인 옆에다가 명주번 명주번 자, 성명과 주소 등록번호 항상 얘네들이랑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린 거 아시겠죠? 2번 다음 16번 보세요 16번 16번 16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대장에는 소지 있죠? 고유번호 바로 위에 있겠죠? 고유번호. 네. 자, 이번에 임야 대장에는 사유 있어요? 사유? 개별 공시니규정준또 났죠. 3번 지적도에는 경계 있어요? 네. 경계. 자, 위치 있어요? 네. 위치있지 위치. 자, 공유지 한명의 지분 있어요? 네. 자, 전유분 있어요? 아니에요. 없죠. 여기 빠졌어요. 전유분 건물 표지가 잘못 들어왔죠. 그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이건 맞아요. 공유지니까 그래서 전유분 건물 표지가 틀렸습니다. 그럼 전유부분 건물 표시는 5번으로 연결시켜야죠. 5번에 보시면, 대지권 등록비율지분 있고, 대지권 비율이 고 건물 명칭 있고. 그리고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음. 자, 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17번 문제 있습니다. 17번. 자, 17번 봅니다. 17번. 자, 17번 볼게요. 네, 17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대장에는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 X. 자, 면적 있어요? 네. 있어요. 자, 면적 5. 자, 경계 X, 면적 5. 그죠? 자, 두 번째. 임야대장에 건축물 구조물이 위치가 있어요? 네. 없어요. 자, 위치는 도면에 있는 거니까. 예, 그려야지. 위치는 그려야지. 장부에 쓸 수가 없어요. 예. 자, 공유지 연명배 지분 있어요? 네. 자, 사유 있어요? 사유 아니지. 자,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 사유란에 분할이나 지목변종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사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있는데, 자, 뭐가 틀렸어요? 지목, 지목 X, 지목. 자, 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네개가 대장, 대장, 대장, 대장. 대장에는 명지번이 나오고, 명지번이 나오면 변동 원인과 일자가 나오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에요, 얘네들이. 됐고요. 자, 또 넘어가셔서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20번. 자, 20번 문제만 보고 좀 쉴게요. 자, 20번. 자,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20번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람 가능하고요. 전부 일부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거기다가 시조이사 X. 시조사가 연람까지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음 2번에 보세요. 2번에.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자,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 지적공부, 지적공부. 이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거는 지적공부. 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역 공부. 맞죠? 네. 3번,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발견했어요. 자, 누가 발견했어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면 정정,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해야죠. 읍면동장 X, 읍면동장 X. 네. 됐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들을 때는 답이 잘 보인대, 그런데 혼자 풀 때는 답이 안 보인대요. 그죠? 혼자 풀 때는 까먹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또 하면 되지? 뭐좀 이따 또 하면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자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용 규제, 용자였던 거 아닙니다. 이용 규제, 이용 규제, 용, 이용.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등록상 맞죠? 그래서 등록상 다섯 개 있었어요. 토건, 가, 용관, 용용용, 용. 가는 뭐였죠? 가는 뭐였더니 가족 관계 그럼 곤란해요. 자, 가는 가격이에요, 가격. 자, 가격은 개별 공시니까. 그럼 되잖아요. 다음 5번. 소관청은 등록사항에, 자, 상호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했어. 그럼 통지부터 해요, 정정부터 해요.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순서를 자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소관청이면 내가 고치겠어요, 걔한테 고치라 그랬어요. 걔한테 고치라 그러지. 내가 고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고쳐. 그래서 통지 먼저 해야지.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할게요.